오, 안녕. 박상 세상에, 세상에. 나일 в ж 라 쟤네가 엄청 귀여워. 응, 복부가 생겼네. 내가 있을까? 가만히 있는 거 엄청 커. 내보다 커. 삼촌 것같이. 땀 애들은 뭐하니? 지다눈 같지 않아 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돈다 돈다 돈다. 돈다. 오. 오. 오. 오. 오. 세상에 오. 세상에. 와두 아, 마리가. 더오 놀랬어. 깜짝 놀랐어 진짜. 구경하기 <웃음> 힘든데. 와 백공작이 더 이쁘고. 얘가 더 이쁘. 백공작이 더 귀하네. 우리 귀한 거 보고. 사방여우다, 사방여우. 여우사여우사여여기여우 사방여우. 여우여우사여우어여우 사방여우. 사방사사우잖아 WAH WAH WAH 何か 몰라 아, 몰라 만지래! 날 만져라! 아, 만지라고 그러날 어? 만져라! 전나봐 응.